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리 편하게 한다 해도 업무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거기다가 상사 눈치 보려 온갖 비위 맞추느라 정신적 고통. 하루 8시간 뼈빠지게 일하고 퇴근하려고 하는 순간. 오늘 회식이니까 모두 참석하도록. 또다시 시작된 상사 비위 맞추기 시작. 밤늦도록 술 퍼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은 자고 마누라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잔소리. 술은 또왜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잔소리 미치겄다 아주 그렇게 반복되는 지옥같은 생활이 잠시나마 끝나고 꿀맛같은 주말 시작 나도 내 취미생활이 있고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좀 풀어야 할 텐데 애들은 놀아달라 놀러가자 보채고 내 취미생활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 좋은데 놀러가지도 못하고 애들 만나는 거 많이 사주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진짜 애들 교육비 생활비 하느라 저축도 못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다가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하냐고 미치겠다 아주 그나마 나는 다행인가 내 친구 중에 공장에서 뼈빠지게 일해서 내 월급 반 정도 번다 그래도 애들 학원 보내고 한다고 빚까지 내고 열심히 산다 나는 빚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걸까 나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데 너무 힘들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하고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졸업 후 잠수 탔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성공해서 돌아왔다네 뭘로 그렇게 성공을 했냐고 물어보니 주식으로 성공했다는데 그러니가 그래 성공했다면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나도 주식이란 걸로 돈좀 만져보자 이렇게 주식 세계로 빠져들었다 처음에 잘 나갔지 단기간에 돈 많이 벌었다 초심자의 행운인지 몰랐지.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기 때문에 큰돈좀 만졌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돈뭉치 안겨주면서 얘기하니까 입 찢어지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본다. 친구들하고 룸 가서 아가씨 데리고 노니까 그때부터 친구들 나를 신처럼 모시네. 돈이 좋긴 좋네. 나도 친구놈 보고 주식한 거지만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 주식하면 떼돈 번다로 가긴 됐었지. 내가 그냥 허세로 수익률 과장 좀 했는데 벌떼같이 달라붙은 녀석들. 내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무슨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에이 귀찮아. 그려 너희들 친구 덕좀 본다는데 내가 말리겠냐 얼마든지 투자해. 있는대로 끌어다 모으니 돈좀꽤 되더라. 흠돈이 커진 탓일까. 뭔가 잘 안되고 마음도 조급해져. 안 그래도 안돼 죽겠는데 자꾸 연락 와서 잘 돼가냐고 묻고. 나는 큰소리 뻥뻥 치면서 한 달만 기다리라고 했지. 미친 그때 이미 반토막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마음이 계속 급해져서 안되겠다 싶어 집담보 대출도 받고 할거다 해봤지 일단 그돈 가지고 친구들한테 뻥치고 수익났다 하고 보내주고 계획대로 더큰돈 넣을 생각 없냐고 하니까 바보같이 넣는 놈들 많네 그래서 투자금은 원래보다 두배 커졌고 이제 일은 내 돈이나 복구해보자 하고 달려들었는데 그게 지호결차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냥 지옥에 도착해서야 아는 거지.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서도 폭풍 후회가 되는구먼. 그래서 현재 빚이 수억이지. 그래도 숨어서 잘 산다. 미치겠다. 인생이 왜 이러냐. 너도 명심해라.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솔깃해서. 따라해서 쪽박 차지 말고 주식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자. 이미 중독이면 어쩔 수 없다. 결국 파산하고 그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평생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자.